안녕하십니까. 장유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위통증, 그러니까 위장통증, 위장경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두 가지예요. 가스가 위장에 너무 차서 위가 빵빵해졌을 때도 위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명치통증이라고 그래요. 죠런데한 그렇죠? 네. 가지 다른 부분은 혈액이 혈액이 위장에 너무 몰렸을 때, 아, 이럴 때도 위통증이나 위경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장 혹은 명치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위통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가스를 배출하면 가스를 이제 자발 운동이나 머리 흔들기나 파 흔들기나 호흡법을 통해서 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위통증이 가라앉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위장에 피가 너무 많이 몰려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위장에 피가 많이 몰리면, 여러분들 위장을 이렇게 만져보면, 막대 모양의 어떤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만져져요. 실적으로 이게 가스인지 뭔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 뭔가 위장이 아플 때 이렇게 만져보면 뭔가 막대기 모양의 세로, 세로로 내려가는 이제 위대동맥이라고 그래 위대동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심장에서 이제 그 대동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닥은 위로 올라오고 한 가닥은 위장으로 이제 행경막을 뚫고 척추 를 척추 옆으로 위장 쪽으로 내려가는 위대동맥 이라고 합니다. 그쪽이 이제 팽창근상이 일어나는 거예요한 가닥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서 심장을 움직여주는 관상동맥인데 그 심장에서 대동맥이 나와서 세 갈래로 갈라져요. 그죠? 한, 한 가닥은 머리와 팔로 올라오는 목오름 동맥 한 가닥은 내려가는 위대동맥 한 가닥은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심장을 움직여주기 위해서 돌아가는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위대동맥이 이렇게 팽창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팽창현상이 일어나면, 어느 한계치를 지나면,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 통증이 약흩해요 그죠? 어. 이제, 빵빵해서 아프다, 이런 개념보다는, 뭐가, 이제 압력이 뭔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가스로 인한 압력은 아니야. 왜가 하면, 제가,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 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세하 이거 이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좀 원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좀 불안하지 않고, 어,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아, 제 사사로운 얘기에서 죄송한데 제가 한 이틀 전쯤에 어떤 문제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거리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렇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렇게 한번 과도한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진짜뭐 잡아라 운동을 하고 가스를 배출하고 막. 발버둥을 쳐도 스트레스에 대처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간하면 스트레스는 좀 비켜가시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쩔 수없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문제 큰 문제에 봉착하다 보면 어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머리로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또이 스트레스가 오면 내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걸 아니까 막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근데 이렇게 위장의 통증이 찾아왔었어요. 어. 어제 찾아왔었습니다. 어제 찾아왔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찾아오니까 저도 긴감인가 한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시다시피, 가스를 인위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장과 식도에 있던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아프면, 아, 이제 뭐 가스를 배출하면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면서, 뭐 하여튼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도 자발 운동도 하고, 가스를 막 배출을 시켰어요. 배출을 시켰는데, 아픈 게 통증이 안 가라앉는 거야. 막 아,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막, 통증이 조금씩 조금씩 심해지더니만은, 아, 저녁 때쯤 되니까, 너무 아프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진짜, 일, 어서있을 힘, 일어서있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막 찾아왔었어요. 그니까, 서 주저앉아서 누워서 다리 조답도 해보고, 뭔, 뭐, 뭔 짓을 다 해봐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니까, 일단, 제가, 제가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게 또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이, 이, 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어, 뭐,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 어떤 치료 방법들은 크게 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어, 얻는 게 맞아요. 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한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 일단 저는 막 기도를 합니다.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냐 무슨 무슨 문제입니까?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어떻게하다 보니까 회복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도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답변을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막 다리 동작, 자바라 운동, 물병을 들어보기도 하고, 팔굽혀펴기를 해봐도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바깥에 있다가 이 앉아서 아 너무 아파서 그냥 이 허리를 이다 내가 뭘 안하고 있지 뭘 안하고 있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도 하면서 뭘 안하고 있지 하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이게 풀어집니까 고민을 했시작 했는데 아, 가스를 뱉었는데도 위장이 아프다 이게, 이거는 가스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딱 만져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위장이 딱딱한딱딱 만져보면, 아, 그 위장 전체가 딱딱한 게 아니고, 위대동맥이 딱딱하게 이렇게 팽창이 되어 있는 게느껴지더라요 아, 이게 지금 피가 몰려있다. 피가 지금 위장에서, 어, 너무 위장 쪽에, 위대동맥 쪽에 너무 많이 몰려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피를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고요. 에?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니까. 아, 그면 그러면 뭐 저도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위장에 있는 가스와 피를 분산시키는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그죠? 머리를 흔들고 이빨을 딱딱 끓여야 된요 머리를 흔들고 이빨을 딱딱 끓여야 되는데,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과도한 걱정거리, 스트레스가 찾아왔다고. 제가 팔은 막 열심히 흔들었어요. 근데, 이빨 딱딱과 머리 흔들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니 머리로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팔하고 다리 동작은 하고 있는데, 이빨 딱딱과 머리 흔들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니까, 머리를 계속 써서 그 스트레스의 요인을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머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머리를, 머리를 안 움직이고 있는 거야. 뻔뜩하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그 순간적으로 그때부터 막 이빨을 딱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머리를 막 옆으로 앞뒤로 목에 도힘주고 이빨 딱딱거리고 막 했어요. 막 했는데 한 5분 정도 그냥 팔도 이렇게 가볍게 안 들면서 바람을 불면서 이빨을 딱딱거리고 딱딱거리고 하니까 뭔가 약간 변화가 오더라고요. 한5분 정도 했는데 변화가 조금 오더라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느껴보실 거예요 변화가 온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 변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약간 내려앉는것 같아 요 약간 풀린 것 같아 요아이 맞구나 이거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 점점 좋아지더니만은, 아, 점점 개,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한, 한 10분, 20분, 한 20분 정도 계속 했어요. 막, 아, 어, 막, 걸어다니면서도 막, 머리 흔들고, 막, 계속 했어요.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아, 이제 안정상태로 들어가더라. 안정상태로 들어가서. 그다 하여튼, 내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해. 요 집에 올라왔어 집에 올라왔어. 집에 들어왔서 아,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뭘몸좀 쉬고 싶더라고. 그, 누워서, 또, 머리를 도리도리 하면서 이빨을 계속 탁탁 끓였어요. 아, 그니까 또 차분하게 가라앉더라고. 잠이 싹 오더라고, 잠이. 어, 누워서, 이제, 이그 자리 조정해놓은 상태에서, 누워서 도리도리 하니까, 어, 잠이 싹 오더라고. 근데 잠을 자지는 않았어요. 그니까, 러 아,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 아, 이제 괜찮아졌다. 살았다. 아, 이제, 진짜, 진짜 통증이 막, 산, 0 백이 최고로 하면한 15, 20 정도 떨어졌어요. 통증이 확 떨어졌더라고. 어. 한 가지 문명한 거나 가스 문제는 아니었고 피가 대위 대동맥에 너무 몰려 있어. 그 혈관이 팽창됐던 현상이에요. 팽창됐던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지 싶어서 이제 뭐 이런 이제 건 이제 유튜브 이제 이런 댓글이나 이런 거 확인 좀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 근데 계속 해야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막 흔들었어요. 막 앉아서, 막 컴퓨터 하면서. 막 흔든데, 또 갑자기 팍 아파지더라고요. 또 갑자기 팍 아파지더라고요. 그니까, 왜 이런가, 왜 이런가.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워있을 때와 서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이제 혈류 그죠? 피의 흐름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어. 자, 제가 바깥에서 서서 막할 때는 다리의 힘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죠? 다리 쪽으로도 피가 가하고, 팔도 흔들고, 머리도 흔들다 보니까 이제 위장에 있던 피가 다리 쪽으로도 가하고, 머리도 올라오고, 팔로도 오고, 이제 온몸 구석구석으로 펼쳐져 나가니까 아 이제 위장에서 피가 빠져 나갔어요. 다른 쪽으로 이제 분산이 돼서 나가니까 이제 풀어지는 데. 누웠어도 이렇게 하니까, 몸을 쭉 펴고 있으니까, 이제 골고루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앉아서, 막 팔도 안들고 머리도 안들면서 컴퓨터도 이렇 하다 보니까, 아, 그때는 또 통증이 또 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거 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통증하니까 벌떡 썼어요. 벌떡 일어섰어. 일어서서 다시 막 움직이니까, 아,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니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한, 한 30분 정도 했나? 20분에서 30분 정도 했나? 그러면서 계속 머리를 흔들었거든 이빨 딱딱거리면서. 근데 통증이 오더라고. 근데 일어서니까 또 괜찮아졌어. 아,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다리에 힘이 안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 엉덩이 쪽, 그러니까 상체, 이제 복부 쪽에만 힘이 가해지는데, 이제 누워있는 상황과 앉아있는 상황과 일어서서 움직이는 상황은 혈류의 흐름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어, 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서게 되면 다리 쪽으로 피가 쫙쫙 내려가는데, 누워있으면 온몸 전체 피가 골고루 퍼지고 앉아있으면, 또 이렇게 하다보면, 복부 쪽으로 피가 또 몰리기 시작해요. 다리에 있던 피는 또 복부 쪽으로 올라오고, 또 앉아있으면, 이 위쪽에 있던 피는 또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고, 복부 쪽으로 피가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앉아있으면, 복부 쪽에 피가 계속 몰려요. 가스도 차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30분이나 한, 이 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데 하여튼, 그래,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뭐. 그, 하여튼, 그 저녁에는 이제 그렇게 앉지 않고, 어, 서서 좀 하다가, 또, 또 누워있다가, 이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살아났어요. 제가 어제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어제 몸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니까 러그 통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통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나 동영상을 하나 더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 그냥, 뭐 시간은 되고 하니까 그냥 좀 참고 이렇게 올려드릴까요제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있었을 거예요. 어, 그,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만나고, 이제 <웃음> 저도 인간인지라, 그죠? 스트레스도 받고, 한 번씩 2차 자각 증상이나, 뭐 이런 통증들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어떻게 하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죠? 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원리는 당연해요. 그니까, 러 어, 위장의 가스가, 여러분들이 잡아라 운동을 하고 다리 동작을 하면 창자에 있던 가스가 일단은 위장으로 올라와요. 위장이 빵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잡아라 운동을 하고 머리를 흔들고 이빨을 딱딱 거리면 위장에 있던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 나오죠. 예. 물론 이 동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바라 운동법 또 이부자리 조정법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하나씩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잘알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병들이 여러분들 치료가 될수 있는 병들이에요. 하여튼 보세요, 그죠 아, 일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위장에 가스가 많이 차서 위가 빵빵해서 더부룩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채기가 나타나고 이런 통증도 있는 그 위장에 이제 피가 위대장염에 피가 너무 몰려서 나타나는 통증은. 아리는 에리는 통증이에요. 그죠? 위장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나타나는 통증은 드르룩함과딱딱함의 어떤 팽만감에 의한 통증이에요. 이 통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염이다, 위, 스리, 위 스린 통증이다, 혹은 뭐 명치 위쪽 통증이다, 명치 아래쪽 통증이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그 혈관이 팽창이 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에요. 이런 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 어떤 방법, 치료 방법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딱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아래 턱, 하악이라고 그러죠. 이 아래 턱이, 어떠냐? 이 아래 턱이 여기 식도를 따라서 위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두 개가 연결이 되니는게 아니고 아래 턱이 이 턱관절을 통해서 아래턱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래턱이 이 식도를 따라서 위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을 딱딱 그리면 위장 쪽에 몰려있던 피가 식도를 따라서 이렇게 앞면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 보 본품 차이를 보셨던 거같 네. 아유 맞아요. 남비 조정을못해지고 제가. 밀, 밀, 조정을 그러니까 이빨을 이제 앞니빨을 딱딱 그인다 그래요. 앞니빨을 이제 정교하 이제 앞니빨이 잘안 맞는 분들도 많으신데 혹은 털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빨 닦아야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빨이 아픈 것보다는 위통증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부닥치지 말고 이 아래 턱을 자꾸 움직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자, 아래 턱을 계속 움직여주면 아래 턱을 움직여주면 그러니까 윗니발에는 살짝살짝 부딪치세요 부닥치시고, 아래 턱을 자꾸 움직여주면서 머리를 흔들게 되는데, 머리를 앞뒤로만 흔들지 마시고, 자, 좌우로도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좌우로도. 이제 골고루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목 근육이 움직이면, 위장에 있던 피와 이 가슴에 있던 피, 팔에 있던 피가 머리 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와요. 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머리 쪽에 있던 피가 점점 이렇게 내려앉기 시작해요. 내려앉으면서 얼굴도 찌그러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잇몸도 내려앉고 여기 목에서 피가 빠지기 시작하면 디스크 증상도 나타나고 어깨 통증 증상도 나타나고 오만 가지 증상이 다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머리 흔들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돼요 저도 왜 오랜만에 이 통증이 나타났나 하면 저는 항상 머리 흔들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늘 하다 보니까 위통증상을 거의 몇년 동안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야요 가스만 나오면 끝난,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 이번에 예전에 겪었던 그런 위통증상을 한번 겪고 나니까 막 너무 끔찍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아, 내가 하면서도, 그니까 이유를 몰랐으니까 까먹었던 거야. 저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저도 막 하다 보면 몸이 좀 좋다 싶으면 안해 귀찮아. 그니까, 팔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찮은 거예요. 머리 한다는 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거 흔들면서 이거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니까 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 근육이다, 이래. 안면 쪽으로 피가 안 올라온다 위장에서 식도를, 식도를 따라서 이렇게 안면 쪽으로 피가 안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진짜 시,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잖아요. 한번씩 머리도 이렇게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뒷골도 당겨주고 아비마도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눌러주면 이 앞쪽 근육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 이쪽 근육이 살아나.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 근육이 살아나고. 이 손가락 끼고 이 잡아당기면 뒤쪽 근육이 살아나. 물론, 뒤쪽 근육은 피가 잘 올라가요, 사실은. 여러분, 대다수의 문제가 이 앞쪽 근육이 다 소실되어 있더라. 내가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쪽 근육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근육이 없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약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양쪽으로 피가 제대로 안 올라가면 귀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명증상, 이소증, 메니에르증상 이런 게 자꾸 나타나는 요그 그러니까 피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혈액 부족 어떤 그 이쪽으로는 잘안 올라가고 뒤쪽으로는 잘 올라가고 앞쪽으로는 잘안 올라오고 하니까 매압의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달팽이관에 압력이 자꾸 시시각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동을 일으키니까 막 어지럽기도 하고 통증도 나타나고 이상한 물 흐르는 소리, 막물 흐르는 소리가 피가 흘러가는 소리거든요. 약, 약한 소리도 나고또 막, 중염도 시달리고, 막, 이런, 다는 거예요. 피가 주식적으로 착 올라가고, 내압이 정상적이라면, 그니까, 러이 앞쪽으로 안 올라가기 시작하면, 눈도 나빠지기 시작해요. 코도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잇몸이 내려앉기 시작해요. 왜? 잇몸에 피가 안 들어가니까, 잇몸이 막 내려앉는 거야. 치운염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을 자꾸 딱딱거리면 잇몸이 점점 붉어져요. 피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빨을 안 딱딱거리면 잇몸이 하얀색으로 변해요. 피가 없다는 뜻이야 이마를 누르면 얼굴이 빨개져요. 헤드뱅잉이나 이마를 누르면 얼굴이 빨개진다는 건 피가 올라온다는 뜻이야 눌러봐도 금방 내려앉지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눌러주고 이런 동작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자주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거 안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치매와 함께 뇌경색, 뇌질환, 얼굴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머리에서 피가 복부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심지어 점점 심해지면 다리 쪽으로 피가 너무 내려가 그래서 이제 온몸의 혈류 그 이동의 시스템이 무너져버리면, 여러분들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 영상을 계속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통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스로 인한 위통이 아니라, 위대동맥이 팽창이 됐을 때 나타나는, 그걸 나타났을 때 이렇게 대치를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단 가볍게 팔을 흔들면서, 이빨을 딱딱 끓이면서 머리를 흔들어내게. 바람을 불고, 그냥. 바람을 약하게 불고. 자, 이게 바람 세게 안 불어도 돼요. 그 머리도 원래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뒤쪽으로 하면 이앞 근육이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이뒷 근육이 이 머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뒷 근육이 움직이고, 이렇게 잡고 하면 뒷덜미가 아파져요. 뒷목 통증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머리를 좀 하늘을 많이 봐야 돼 그래야 이앞 근육이 자꾸 살아나는데 목에 힘 주는 거 목에 힘주는 거죠 일단은 이런 건 젖혀놓고 이빨을 딱딱 그리고 머리를 좌우 앞뒤 뭐 대각선 쪽으로 바람을 불면서 자꾸 흔들어 주시면 된다 제가 아까 앉아있으면서 앉아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리에 피가 안 가면서 복부에 있던 피가 갑자기 또 위장으로 올라와서 또 압력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일어서버리니까 다시 다리 쪽으로 피가 내려가면서 위장에 있던 피가 위로도 올라오고 밑으로도 내려가면서 이제 압력이 떨어진 거야. 떨어지니까 아 통증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앉아서 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왜가하면 앉기 전에 벌써 한 30분 이상을 머리를 흔들고 또 누워서 또 계속 도리도리 하고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다리와 복부에 있던 피가 막 올라오면서 일로 치고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야. 그 상태에서 앉아서 다리에 피를 힘을 안 주면서 막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다리로 가던 피가 갑자기 위장으로 다또 몰린 거야. 그러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다시 일어섰으니까 괜찮아졌다. 그죠? 예. 그, 하여튼. 그니까 제가 아까 일어서어 움직이기 전에 또 앉아서 한 5분 정도 했다고 했습니다. 앉아서 5분 정도 하니까 좋아졌다고 했다고. 그죠? 그니까 러 무조건 딱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죠? 여러분의 혈액 분포도가 피가 지금 다리 쪽에 많이 가 있느냐, 복부에 많이 가 있느냐, 머리에 많이 가 있느냐,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냥 어떻게 하다 면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머리에 피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머리가 아프다 또 이런 현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어. 머리가 또 아프면 또 일어서야 돼. 일어서면 다리 쪽으로 피가 가면 머리가 또안 아파져. 그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서 뭐 두통, 어, 어지러움증, 뭐 이거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라 이런 거다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혹시나 2차자극경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제가 우려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보세요. 그죠? 어. 여러분들 조금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내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누워서는 자 <웃음> 이렇게 누워있으면 누워서도 이빨을 천천히 딱딱 거리면서 누워서는 이제 머리를 돌이 돌이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좋아요. 어. 흔들어 보시는 게 좋고 여러분, 이 누워서 이렇게 도리도리 흔들다가, 이제 목 뒤쪽, 목 뒤쪽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소리가 나는 경우는,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쪽으로 피가 잘안 가고 있는 거야. 그쪽 혈관에, 그 혈액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흔드니까 피가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니까 피가 또 빠지고, 막 이런 거여요 그런 것들 가볍게 얘기지 마세요. 그 그쪽 혈관에 피가 꽉 들어차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관에 문제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피가 들어가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피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되면 소리가 나는 거야 그죠? 어. 그러니까 노안 증상 도눈 이게 안압이 점점 떨어지면서 노안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누르거나 이빨 딱딱 해주거나 에? 팔굽혀 베기를 해주거나 이렇게 앞쪽으로 피를 끌어올려 주면 노화는 진짜 많이 개선이 돼요 잇몸 몸 질환 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어느 쪽으로 내가 지금 피가 쏠리고 있다 어, 이런 쪽으로 항상 개선을 해야 돼요 어, 누워서는 이빨 딱딱 거리면서 머리를 계속 도리도리 하고 있어도 위통, 위스림 정상이나 아, 위경련 증상도 동일해요.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위장이 못 움직이면서 틱틱 튄다고. 그래서 위경련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압력을 떨어뜨리면 이제 위장이 정상적으로. 이제 위장은 밥을 먹으면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1분에 6회 내지 7회 이렇게 움직여요. 위장에 음식이 없으면 30분에 한 번씩 혹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쭉쭉 쭉 이렇게 움직여요. 신기하죠 그죠? 어. 우리가 심장은 팍팍팍팍 움직이지만 위장은 안 그래요. 음식이 들어가면 1분에 한 6번 정도 움직이고 천천히. 밥이 없으면 30분에 한 번씩 혹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움직인다. 30초 으로2 5분이죠 하여튼 저 위통이 왔을 때아이게 여러분들 헷갈려요. 저도 막 헷갈려요. 저도 이게 막 피가 너무 많이 위장에 몰려서 아픈 건지 혹은 가스가 안 빠져나와서 명치통증인지 가스가 안 빠져나와도 위장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위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성질은 좀 달라요 피가 몰렸을 때는 아려 뭔가 모르는 아, 아프다 이런 게고 명치가 있을 때 더부룩한 정상과 함께 답답한 증상과 함께 이제 머리가 약간 어, 아프기 시작하고 아 이건 가스로 인한 증상이에요 가스로 인한 증상은, 동, 물병이나 이런 거 들고 막 흔들면서 바람을 부는 거야. 이빨도 딱딱거리고. 그러면 가스가 나오면 무조건 풀려요. 자,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바라 운동법 꼭 보셔야 되고,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라고 동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제가 올린 동영상이 유튜브에 검색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바라 운동법,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얼굴의 좌우 비대칭 그죠? 뭐 모래주머니 착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셔야 돼요 보시고 알면 알수록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다알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보는 시간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죠? 여러분이 건강이 돈보다도 어 여러분이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절대로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죠? 어, 하루 에한 개씩이라도 동영상을 보면서 자꾸 지식을 쌓아가세요. 지식을 쌓아가면 알면 치료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혼자서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알면, 알면 좋아지네. 아, 물론 저도 죽다가 살아났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동영상을 자꾸 보세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또 보고, 다 중요한 동영상이에요. 제가 같이 없는 동영상을 올리고 싶지 않아요. 어? 저도 시간이 남아서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거 아니고, 내가 한분한 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중압감이 항상 있습니다. 중압감이 항상 있고 하여튼 보세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세미나에 도 오시고 세미나 오시고 그죠. 그렇게 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